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 약칭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 카리브해의 면한 국가로, 수도는 카라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기는 181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며, 2006년 최종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노랑, 파랑, 빨강의 가로 줄무늬 바탕 가운데 8개의 하얀색 별이 반음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며, 노란색 줄무늬 좌측 상단에는 베네수엘라의 국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색은 나라의 풍부함을,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빨간색은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하며, 8개의 별은 1811년 7월 5일 베네수엘라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7개의 주와, 베네수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야나 지방을 상징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카리브에, 서남쪽으로는 콜롬비아, 남쪽으로는 브라질, 동쪽으로는 가이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토면적은 약 92만제곱킬로미터로 세계 3 1위이며 대한민국이 9.2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6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약 55%의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인종적으로는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약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백인과 흑인, 원주민 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인구의 85% 이상이 로마 가톨릭교이며그외 소수의 개신교도와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역사입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 지역에는 최소 15,000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으며 1498년에는 콜롬보스가, 이듬메인 1499년에는 알론소 대 오에다가 이끄는 스페인 탐험대가 지역에 최초로 상륙하면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마라카이보 지방이 잠시 동안 독일 상인에게 양도되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약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됩니다. 스페인은 금채굴과 대규모 농장에서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 등을 재배했습니다. 수차례 독립을 위한 봉기를 일으킨 베네수엘라는 1811년 7월 5일 프란시스코 대 미란다 장군의 지휘 아래 독립을 선언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미란다 장군의 뒤를 이은 볼리바르 지도하에 베네수엘라는 오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1819년, 남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먼저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1819년,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함께 그란콜롬비아 공화국을 이루었다가 1830년, 공화국이 와해되고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인 안토니오 구스마는 정교분리 공교육 실시 등 베네수엘라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독립 후약 100년간은 군벌에 의한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후안 베센테 고메즈와 히메네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막대한 베네수엘라 석유 채굴권이 외국 자본가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히메네스 정권은 1958년 시민혁명으로 무너지면서 비로소 베네수엘라의 정치는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1974년 집권한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은 석유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등 자원에 대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89년 재임에 성공하였으나 부패 혐의가 밝혀져 1993년 파면당했습니다. 1998년 총선에서 좌파와 반미의 선봉장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절대적 지지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듬해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신헌법을 개정하고 원니와 철강 등기간산업을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차베스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빈민층들에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저가주택과 같은 각종 혜택을 베푸는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며 선거마다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2009년에는 연임제한을 철폐하며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 암으로 사망하면서 14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이 났고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가속화됩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임기 6년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무제한 연임이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국회는 단원제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의원 167명으로 구성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두 개의 정당 집합이 존재하는데요. 집권 좌파 집합에는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 PSUV와 주요 동맹 정당인 모두를 위한 조국, ppt, 베네수엘라 공산당, pcv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야당 세력으로는 신시대당, 베네수엘라 계획당, 사회주의운동당 등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는 1918년부터 석유개발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석유수출을 해온 산유국이며, 석유개발기국, OPEC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들도 풍부하지만, 석유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석유 수출은 국가 총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총생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 인구의 1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며 시멘트와 정유공업, 알루미늄 가공업 등을 제외하면 제조업 역시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요한 식량의 약 70% 생필품의 80% 가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석유 수출에 집중된 경제 구조와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 탓에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2014년부터 국제적 유가 폭락과 3만%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덮치면서 나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식량, 생필품 부족으로 이미 수백만 명의 국민이 나라를 떠났고, 가난에 굶주린 어린 학생들의 기절 사태가 속출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유례없는 최악의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정복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마라카이보 호수에 세워진 인디오 가옥을 보고 베네치아를 떠올려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대국으로 한국의 9.2배 크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형상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마라카이보 저지대는 평균 기온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유전이 있고 온갖 열대 과일이 자랍니다. 최고봉인 볼리바르산이 위치한 고지대는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로 수도인 카라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강이 지나는 평야지대인 중앙평원은 전 국토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축의 중심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나 고지대는 국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정글이 대부분이라 주민이 매우 적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앙헬폭포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인 열대기후에 속하나, 고도에 따라 기온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무덥고 습한 열대 기후를 보이지만 고지대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28도 내외로 쾌적한 기후를 보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인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4대 미인대회에서 미스 유니버스 7명, 미스 월드 6명, 미스 인터내셔널 7명, 미스 어스 2명이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특히 2008년, 2009년, 2년 연속 베네수엘라 출신 참가자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미인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미인대회를 위해 미인을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와 같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과는 달리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야구의 인기가 높습니다. 인기가 높은 만큼 야구 수준도 높아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많은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진출하여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베네수엘라의 영화 사랑도 각별한 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영화는 절대 포기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네수엘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우고 라파엘 차베스 프리아스입니다. 1954년 베네수엘라의 사바네타에서 교사부부였던 부모 아래 차남으로 태어난 차베스는 17세가 되던 해 베네수엘라 군사학교에 입학하였고, 볼리바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차베스는 17년간 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동안 차베스는 과격한 민족주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1992년 2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에 반대하는 군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정부군에 스스로 체포된 그는 2년간 투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는데요. 그 후로 독특한 카리스마와 투박한 연설로 빈곤노동계급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5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암투병으로 인해 사망한 2013년까지 차베스는 재임 기간 동안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정책을 실시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반대하며 남미의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헌법을 개정하여 14년간 총 4차례 대통령을 연임하고, 부정선거와 반대파 억압 등독재정책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고, 결과적으로 차베스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현재의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세계석유기구 오0의 창립 멤버이자 전 세계 미인대회를 싹쓸이 할 정도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남미의 자원부국 베네수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2020년 현재 베네수엘라는 인구 15%에 달하는 500만 명이 난민이 되어 나라의 등을 돌렸고 파탄난 경제 속 굶주린 학생들의 기절사태가 속출하는 등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사상 최악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자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최악의 경제 위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때는 막대한 석유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언제나 세계 GDP 순위 상위에 올라있던 베네수엘라가 이 사태를 막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전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 정권 시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처음 정권을 잡은 뒤 2013년 사망하기 전까지 사선을 연임하면서 엄청난 빈민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했고 빈민층 200만 가구에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식료품은 물론 모든 필수재의 가격을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무리한 빈민정책으로 인해 국영 석유기업이었던 PDVSA는 망가져갔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유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기업가들은 세금 폭탄과 임금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자국을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사망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에 취임한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드로 대통령은 1998년 첫 번째 대선 캠프 시절부터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한 최측근 정치인으로 국회의장직을 거쳐 외무장관,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암으로 투병 중이던 차베스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며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자 마두로는 바로 임시 대통령을 거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영원히 장밋빛일 것만 같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이미 그때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2014년 미국에서 일어난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셰일가스 혁명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면 셰일가스는 0.005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된 셰일 지층에서 만들어진 천연가스입니다 입자가 너무 초미세하고 또 워낙 깊게 묻혀있다 보니 이를 안전하게 시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못해서 발견 이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오랫동안 시추기술 개발에 공을들였고 결국 2014년 개발비용을 손익분기점까지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이전까지 세계 1위의 유류 소비량을 자랑하던 미국이 자체적으로 값싼 단가에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점차 석유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행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부패만 심화되어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였습니다. 결국 마두로 대통령은 2017년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는데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국가 GDP와 1인당 GDP의 감소폭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2018년 1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130만% 퍼센트 올라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고 경제 규모 역시 연간 20%씩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인구의 75%가량이 평균 11kg씩 체중 감소를 겪어야 했고 현재 베네수엘라 인구의 90%가 빈민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기업들의 줄도상과 치솟는 실업률 생산성의 하락 등과 함께 정치적 부패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치안도 국도로 불안해진 탓에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고 한 조사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와 타이로 발생한 사망사건도 인구 10만 명당 8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이 거듭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는 두명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무효를 선언한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이에 저항하는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과의 치열한 정치 분쟁이 그 원인인데요. 2018년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고 니콜라스 마드로 현직 대통령이 당시 68%의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요 야당 인사들은 감옥에 수감되거나 혹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가택연금 조치 등이 취해졌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가 될수 없었습니다. 이에 야권의 유력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마두로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석일 때 30일 이내 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2018년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이었던 후한 과이도가 본인이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의장인 호안과이도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국민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순간 베네수엘라 정치의 핵심인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중산층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호안과이도는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2009년에 인민의지당의 창당당원으로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 후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간 과이도는 2015년 의원에 당선되었고 3년 뒤인 2018년 12월에는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후안과이도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드로 대통령 대신에 본인이 국가원수의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서 자유투포를 실시하고 베네수엘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성같이 등장한 35살의 정치샛별에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은 열광했고 아드로 대통령 퇴진 운동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이 나온 즉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은 공식적으로 과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국회만이 유일한 합법기관이라면서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의 주요 7개국 역시 마드로 대통령이 2019년 2월까지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지 않는다면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군대의 변함없는 지지를 등에 업은 마두로 대통령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이 정점에 달한 것은 2019년 4월 과이도 의장의 군사봉기 시도였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일부 군인들과 거리로 나서 직접 마두로 정부에 저항하는 군사봉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군의 지지가 따라주지 않아 말 그대로 차찬 속의 태풍에 그치면서 오히려 반정부 운동의 동력이 감소하는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버티는 마두로 대통령과 동력을 잃은 과이도 사이에서 베네수엘라의 살인적인 경제난은 갈수록 심해졌고 성난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국토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의 이상이 생기면서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 전국 2 3개주중 22개의 주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암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기아 약탈, 혼돈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5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하여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경제난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마드로 대통령은 모든 여성이 나라를 위해 여 6명씩 자녀를 출산할 것을 촉구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주장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빈축을 사기도 했죠. 2020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 채로 표결도 없이 신인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선거가 열렸습니다. 1년 임기의 신인 국회의장을 뽑기로 되어 있던 1월 5일 카라카스의 국회 건물은 방패를 든 진압경찰들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여워싸고 출입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여당 의원과 친정부 성향 언론의 출입만 허가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을 비롯해 베네수엘라의 전체 국회의원 167명 중 112명의 야당 의원들은 국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선거에서 친정부 성향인 여당 의원들을 주도하래 루이스 파라 의원이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네수엘라의 항구도시 라가이라의 야구장 개관식에 참석 중이던 마드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회가 새 의장을 뽑았다며 파라 의장의 취임을 기정사실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몇 시간 후 베네수엘라에 남은 유일한 야권 성향의 언론인 엘넨 나시오날 본사 사무실에 모여 과이도 의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같은 날두명의 국회의장을 선임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 외에도 과이도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잇따라 여전히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후한 과이도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1월 7일 과이도 의장은 무장경찰의 저지를 뚫고 전기가 끊긴 의회 건물에 진입해 취임선서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베네수엘라는 두명의 대통령,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한 명목뿐인 재원의회의 의장까지 합하면 세명의 국회의장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중에 과이도 의장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하던 도중에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의 꿈과 희망, 포부를 지닌 사람이 여기에 있다며 호한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도 과이도가 1년이 넘도록 마드로 축출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과이도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연설 초청을 통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드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월 7일 베네수엘라의 수도에 도착해 마드로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광업, 농업, 의료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정권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쿠바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미국과 소련 사이에 쿠바가 끼어 있던 냉전 시대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정권 이후로 강한 반미 성향을 드러냈던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가 손을 뻗쳤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러시아의 석유기업이 베네수엘라의 원유산업에 상당히 깊게 개입해왔고 러시아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2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2월 18일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권의 돈줄인 석유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기업에게 마드로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열강들의 총성없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국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둘리는 사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선 지난달 10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건강보다 정치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더 치열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